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 엘라시 지원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카누재입니다 저는 갤럭시 S2부터 노트 시리즈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갤럭시 S10 5G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컨텐츠 대부분을 갤럭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제 채널은 여행부터 다이어트, 취미, 니즈 등 다양한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 채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시작으로 여행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갈수 있는 첨로한 여행을 주제를 하고 여행 정보, 힙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브이로그식으로 여행, 여행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60도 캠과 드론 캠 몇몇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갤럭시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일상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매주 제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되돌아보고 식습관을 점차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주에 일을 보고 이번주에 어떻게 고쳐나갈지 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갤럭시로 손쉽게 기록할 수 있어서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조언 많이 해주세요. 조금씩 고쳐나갈게요. 대사기템은 다양한 제품들을 개봉하고 사용한 기록입니다.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가볍게 볼수 있는 조약본, 유튜초리뷰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생사 리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 그리고 영상들이 올라가거나 올라갈 예정이 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